고혈압 병력이 있는 노인이 대퇴골 골절 수술 11개월 만에 폐렴으로 사망하였다면 재사망 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우체국 제2014-15호 토대로 면밀히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사실관계에 의하면 비보험자 망인은 보험기간 중 말초성 현기증 고혈압 무릎관절증, 만성신장질환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던 중 넘어지는 사고로 좌측 대퇴골, 골절이 발생하여 수술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다가 11개월 만에 사망하였습니다. 위원회의 판단 당의 계약의 면책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될 수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 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사고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판단, 쟁점, 고령의 피부 음자가 대퇴골 골절로 사망하였는지 여부. 의료 경험칙상 대퇴골 골절로 수술 후 치료 기간은 보통 4~5개월 정도이고. 대퇴골골절의 일반적인 후유증은 지연유압, 분류압, 심부정맥염, 수술부위 감염, 재골절, 심장발작, 폐렴 등이 있는데 이러한 후유증이 어디까지나 대퇴골골절의 치료기간 즉 4-5개월 내에 발생하여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 하나여 재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이지 피보험자와 같이 대퇴골골절의 치유기간 4-5개월 중에 직접적인 합병증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없고 11개월을 넘긴 후 폐렴으로 사망한 경우까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장기간의 침사 안정을 하다가 폐렴으로 사망한 것은 기존의 여러가지 체질적인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